그니까 고객들한테 오프라인 프리 워억씩 네. 받으면서 코칭하는데 워억 받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못 내주면 그렇죠. 코치 유지가 안 돼요. 어, 브랜든 버차즈 선생님의 공식 코치 인증 자격을 취득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하십니다, 진짜. <웃음> 한국인으로서. 어 정말 굉장한 또 영광이기도 하고 한국에 몇명 없죠 브랜드 저희 코치는. 제가 알기로는 세명 저까지해서 네. 세명아세 명밖에 안, 안 돼요. 네네. 근데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저자를 만나보고 책을 읽으면 완전히 아...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된다면 한번쯤 네. 저자를 만나보고 싶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저자님을 배로 <웃음> 여기까지 왔는데 <웃음>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아, 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은 성과 코치로 유명하거든요. 아... 성과 코치 코치 성과를 중에서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도록 뭔가 수치로 네. 안 나오면은 직업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오프라 윈프리 5억씩 네. 받으면서 코칭하는데 5억 받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못 내주면 그렇죠. 코치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네. 벌써 1몇년 했나? 그리고 네. 그 분야에 지금 돈 가장 많이 받는 코치 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클라이언트가 딱 있으면 고객이 있으면 음. 이사람 반드시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결과를 음. 내게끔 해주는 그 코치거든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 너무 네. 좋았어 네. 좋은 추억이야 네. 이거와 네. 삶이 변화돼서 성과 나오는 거는 네. 별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네.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거 잘하는 사람 어딨어 찾다가 브랜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나니까 강의 몇개 들어보니까 아 여기에 시간 돈 투자해야겠다 네. 라고 해서 갔어요 어... 그게 이제 제가 업무적인 음... 이유였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더 성과 내고 싶었고 음... 가시적으로 뭔가를 더 이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업무와 자기개발과 아... 취미와 이게 그렇죠? 하나였어요 아... 3위 1채일요 <웃음> <3일쯤. 웃음> 업무와 자기계발과 취미가 하나가 네. 어, 결합하게 돼서 이제 브랜드 부처선생님 말은 만드는 이제 이게 분리해서 예. 하는데 저는 이거 하면 이거 취미기도 하고 예. 자기계발이기도 하고 그렇죠. 업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사실은 그런 이유로 예. 제가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브랜드 부처 선생님이 그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얘기 <웃음> 예. 예, 잠깐 해주셨는데 진짜로 예. 사진을 안 찍어주고요. 책을 썼는데 사인도 안 해줘요. 음. 보통 그런 컨퍼런스에 가면 저자 그렇죠. 사인회가 있고 그렇죠. 다 해주는데 브랜드를 음. 안 해요 음. 너무 좀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거기에 음. 교육비만 얼마야 나쁘죠. 거기에 음. 비행기에 호텔에 네.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 이제 제가 요번에 코로나 딱막 터질 때 2월쯤에 음. 네. 한국분들 한 일곱 여덟 분 모시고 음. 행사 갔어요 네.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이제 비서 정도 되겠죠 이제 이메일 드렸어요 우리 이만큼 간다 음. 한 20명 모시고 네. 가겠다 한국의 메신저들과 어, 가는데 네. 딱, 딱 사진 한번 <웃음> 그거 뭐 1분이면 되지 않냐 네,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썼어요 20명을 내가 고객 20명을 데리고 가는데 네. 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의 메신저기 때문에 네. 너의 메가폰 확성기가 될 거다 그렇죠. 막 이렇게 아, 네. 얘기해가지고 썼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안 된다 브랜드는 사진 안 찍습니다 브랜드는 네. 이제 사인 안 합니다 아. 거기서 기분이 확 나빴어요 그렇죠. 아, 진짜 너무하네. 음. 약간 네. 그 생각이 들면서 네. 기분이 나빠서 이제 이메일을 읽는데, 네. 갑자기 읽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네. 드는 거예요. 음.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거절 당했는데 고마운 거? 네. 아, 저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네. 읽다 보니까 그 이메일이 굉장히 단호해요. 그러니까 거절 당하면 아. 누가 좋겠어요. 네. 단호한데 그렇죠. 굉장히 공손하고 네. 그 이유를 보니까 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예. 자기가 전에 행사할 때는 뭐 사인회도 하고 그렇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완전히 거기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돼서 실제 행사 때는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40개국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과 만나는 그 무대에서 예. 최고의 상태에서 예. 최고의 에너지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예. 게 나만 할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도 그 고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불쾌했지만 그렇죠. 읽다 보니까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네. 욕을 반드시 먹었을 거예요 욕을 엄청 <웃음> 먹었을 거예요 네. 욕을 먹다래도 뭐가 본질이냐 뭐가 우선이냐 그렇죠. 교육이죠 네. 찾아온 사람들은 더 양질의 교육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니까. 원하는 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더 중요한 거죠 사진보다 더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고 정문화이고 막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 은다 거기에 너지 소모되는데 이 사람은 칼같이 끊어버린 거예요. 음. 저는 그게 칼같이 끊겨서 기분도 나빴지만 아그 정도 단호함이라면, 음. 그, 동, 그 정도로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면 음. 아 그래서 성공하는 거구나. 그렇죠. 오히려 저는 거기서 강의 들은 것보다 그런 한두 가지에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음. 그런 자세. 그래서 고마운 이메일이었어요. 거절당하고서는 고마웠던. 그만큼 더 최고의 교육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결국엔 사진을 찍으셨, 찍긴 으 찍으셨잖아요 아 예, 불굴의 의지로 <웃음> 여러분 <웃음> 천만원짜리 사진입니다 천만원 예, 여기, 여기 띄워드릴게요 <웃음> 제가 이제 백만원짜리 어, 교육도 있어요 한 2천명 모이는데 거기는 가봤고 예. 그리고 이제 만불짜리 그러니까 환율로 치면 음. 1200만원이에요 비행기 호텔 하면 훌쩍 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만불짜리 교육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음.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냥 찍어주는 거 아니고요 줄쫙 세워가지고 이제 검사까지 해요 엑셀 시트에 전에 한 번이라도 찍었던 사람은 두번못 찍게 그래서 딱 서가지고 줄 서서 쫙쫙 쫙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웃음> <웃음>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또 분위기가 콘서트 같았다고. 네. 네. 저도 교육 때 콘서트 같이 진짜 이 우리 성공학이나 자기개발 교육이 그렇게 음, 이루어지는 게 정석이라고 맞아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진짜 브랜든 버처드 그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 한번 <웃음> 현장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브랜든이요 네. 그 자기개발계의 록스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무대 나오기 전까지 네. 밖에 줄 세우니까. 일단은 시작이 래요 밖에 2천 명이 왔는데 무대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다 둬요. 어. 완전 시장 바닥같이 막 우산성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에는 막 음악이 있고 네, 네. 거기서 DJ가 해요. 네, 네. 분위기를 막 띄우고 거기서 이제 문이 쫙 열리면 음. 사람들이 막 앞으로 우르몰려와요앞자리 네, 네. 앉으려고. <웃음> 그러면 네. 그 무대 앞에서 사람들이 네. 막 춤추는 거예요. 네. 정말 무슨 어디 클럽 온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다가 분위기를 막 띄운 다음에 네. 이제 브랜드니쫙 나타나요. 음. 그때 제가 처음 가서 그걸 경험했을 때그 음. 희열이 지금도 느껴져요. 어. 스테이지에서 예. 쫙 등장하는데 예.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아. 그러니까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는요막춤이 칫... 있어요. 막춤막춤 막춤.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막춤인데 <웃음> 예.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예. 예. 그거를 4일 동안 예. 모든 강의 때마다 그걸 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측정해봤대요. 몸에다 이걸. 측정하는 거 얼마나 심하수... 에너지 소모 얼마나 에너지 네. 칼로리 소모하는지 네, 네. 검사해 봤대요 하루 행사하는데 마라톤 한번 뛰는 만큼의 에너지 오... 소모한대요 그거를 4일을 혼자서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모든 걸다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교육할 때 그래야 되죠 교육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죠 맞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굉장히 해봤어요. 신선했어요 네. 자기개발 이거 이런 거 아닌가요? 자기 <웃음> <개발>. 제가 맨날 <웃음> 얘기해요 자기계발 <웃음> 사람들 하면은 이거 이렇게, 이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웃음> 그러니까. 네. 거기는 콘서트였고 네. 사람들 막 뛰고 네. 그리고 혼자 뛰는 게 아니고요 막 서로 인사하고 끌어안고 네. 막 Thank you b i n g here 여기 서 네. 너무 고맙다 라고 네. 막 서로를 응원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분위기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인들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월드컵 네. 이태리전 <웃음> 월드컵 이태리전 네. <웃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18년 전이라서 가능해요 네. 한국 사람들 네. 모두가 하나 됐던 그 순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도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갈 거고, 윤수기 네. 네. 코치님이랑 <웃음> 저희랑 저도 어벤져스 팀으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웃음> 정말 한국에서도 더 이상의 이제 공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웃음> 정말 똑같이 콘서트 같은 분위기, 경기장에서 모여서, 네. 어,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음. 배우고, 체득한다라는 거, 제가 자주 맞아요. 쓰는 표현 중에 한 가지거든요. 몸으로 체득한다. 몸으로 거. 익힌 거는 끝까지 가요. 머리로 익힌 거는 바로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예. 거기는 그래서 교육이라고 안 하고요. 이제 하이 퍼포먼스 하면 높은 아, 성과인데, 예, 예. 전에는 아카데미라고 하다가, 요번에 브랜딩을 바꿨어요. 음.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경험으로 보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 전체를. 멋집니다. 저도 이제 재키민 생님 교육 갔다 왔지만 또 부럽네요. 왜냐면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와 에너지가 음. 또 있거든요.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강연을 음. 들으면서 어 정말 그 엄청난 에너지에 나도 막 날아갈 것 같고 네. 막 나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또 그때는 사람들도 같이 우는데 어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감동을 해가지고 아직도 음. 지금 그 생각하면 또 눈물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예. 공감됩니다 그때를 예. 기억하십니까 예.